<웃음> 야 옷을 입은 것도 안 입은 것같 <웃음> 아, 이거 크롭탑 크롭탑 <웃음> <웃음> 어. 네가와 그럼 아니, 여긴가? 아니야, 거기 맞아. 여기야, 이렇게? 응. 이 걸려. 걸리면 나 아니. 어, 조용해. 아, 이거 위로 땡겨. 애기들이 북카드 어, 어, 응, 왔어가지고 야. 뭐트라고강말마네 브로트. 브로트. 브로앉 브로트. 브로트. 브로트. 브로 짜가 로가 강마루 롱로리에 비해 어. 짜가 트 브로트. 브로트. 브 앉아 앉아 okay, 감 기다려. 응. 자 한, 동영상 마... 와인 지만 <웃음> 알지. 니거야 네 알아 니 건줄. 먹 맛있맛나봐있나맛이나맛이나발맛있이어이거누나맛이이가맛가자가이나나이 나가. 이이이이있이 누가 막지하고 왔나. 어. 지나가 나마다냄새 났네. <웃음> <여기>. 어. 예. <웃음> 말라자바라 <봐라> 뭐 있어? 응. 응. 응. 응. Bye.